안녕하세요,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. 오늘의 메뉴에 MMN 초콜릿으로 글젤리 먹방을 준비했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말하? 뭐라 맛있어 달아 그런데 너무 달아요 와우 신기해 이게 너무 예쁘 Mm-hmm. 와 예쁘다 진짜 예쁜데 카네리일라 오늘도 맛이 잘 먹었습니다. 아 제가 굴젤리 몇번 해봤는데 초콜릿 들어가니까 엄청 맛있었어요. 그런데 너무 달아요. 네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.